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보입니다. 미니언 생까지3 0습니다 l a n u n g i u c l o k 이 시각 세계 중 朋友。 한글 <shriek>